i 깰수 있을까요, u 아마. 아마? t m r e e t s o Let's, uh, so then, uh, uh, u 아니어 쓰... 게임 멈춰가지고 멈춰아 그냥... 게임 멈추면 어떡하라는건데 <웃음> 막판 여기가. 막판 마지막 한번만 아니 잠깐만 이 게임 멈추면 어쩌라는 건데요. 멍봉. 그 와중에 i s a p p o i n t m e 놀래 생겼만 <웃음> 그럼 이제 얘 깨야됨? <웃음> 나중에 나중에 어른 학원 가 어차피 59분까지 가는 거라서 <웃음> 내가 빨리 야. 가는 거야? 내전 타임 애들 수업할 때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짜다고 나오는 거야? <웃음>